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오늘은요 남자든 여자든 연애를 잘하고 싶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잘 가고 싶다면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커플이신 분들이 같이 보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남자는 태어나기를 남자로 태어나서요 남자로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생각을 잘 모를 수도 있겠죠 물론 여자도요 태어났을 때부터 여자여서 그리고 여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요 일단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요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또 확인하고 싶어진다고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요 남자들은 요 여자처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아요. 사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자 입장에서는요 그럼 나한테 사랑받고 싶지가 않고 뭐 하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한번 볼까요 여성분들은 남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으신가요? 남자들은 요 여자로부터 인정받는 걸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여자니까요 내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연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관심을 주고요 선물도 주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자주 해줘요. 물론 여자의 이런 행동이요. 남자한테도 정말 기분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분명 서운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게 연애에 있어서 남자가 생각하는 일순위는 아니라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남자는 요 여자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여자를 인정해 주려고 해요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요 멋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 여자친구가 자꾸 나에게 선물을 해주고요 그런 모습들을 내가 칭찬해주고 좋아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요 사실 나는 인정받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남자친구가 인정을 해주면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계속 인정을 받다 보면 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맞추기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서운함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인정을 해주는 게 기분 좋고 고맙기는 한데요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나는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요내 남자를 대할 때내 남자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될 거고요 내가 만약 남자라면 요내 여자는 나처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면 요내 여자가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거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걸 아셔야 될 거고요 내가 여자라면 요 남자도 사랑을 받는 걸 좋아하는 건 맞지만 인정받는 게 없다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단적인 예를 들어서요. 바닷가에서 남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꽤 쌀쌀해요. 그래서 좀 사늘한 기운이 느껴졌는데 남자친구가 그때 나에게 자켓을 벗어주네요. 여자인 나는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서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그때요. 여자인 나는 남자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겠죠. 남자는 그렇게 자기가 뭔가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남자가 자켓을 벗어줬을 때요. 아니야 괜찮아 너 입어 라고 했다면요. 남자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될 거고요. 반대로 그 자켓을요. 남자가 받아 입었다면요. 여자는 사랑을 받는 것 같다가 못 받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우리는 누구라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요. 좋은 마음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행복해지길 바라겠죠. 그런데 가끔은 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다가 내 상대방에 대해서 신경을 잘못 쓰면요 내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내가 남자든 여자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욕심을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 상대방의 마음도 가끔은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 거구나 그 사람은 어떤 걸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맞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이지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서 둘의 관계를 더 오랫동안 잘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